일단 제가 방송을 꽤 못했던 점 진짜 죄송하고요또그 다음에 유튜브 업로드늦지면한한달 정도가 밀렸는데 올리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올리지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는 시험때문에 시험, 때문에. 시험 제가 또 중앙고사를 이번에 또 넘겼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말고사가 또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와요. 방학이 오는데 이때 방학때는 이제부터 앞으로 방송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어 시험때문도 그런데 제가 요즘 또 유튜브를 새로 하고 있어요. 새로 하고 있는데 프렌즈인 부산이라고 또 이제 제가 새로 친구들이나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구독 한번씩들 다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 방에 있는 제방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편집하고 기획하고 진행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것도 지금 좀 바빠서 겨우 올렸고 여튼 이것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게 해서 제가 방송을 좀 하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하고요 유튜브도 업로드 죄송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제가 제대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롤이 아닌 피파를 할건데 진짜 오랜만에 지면 제가 한달만에 들어가나 피파를 지금 진짜